카탈로그 졸라 무겁네! 비디오! 어? 이거 괜찮은데? 바로 계약하죠! 안녕하세요. 인디 마케팅 W입니다. 오늘은 B2B 영업에서 영상을 활용하여 매출을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비자에서는 마케팅과 판매 현장에서 영상 콘텐츠는 중요한 툴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B2B에서는 아직 기업의 공식 홍보 영상을 제작하는 것 말고는 마케팅과 영업에서 영상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상 콘텐츠를 영업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 홍보 영상 만들어서 전 시장에서 상영한다거나 영상 광고를 집행하는 것과 같은 일반적인 방법은 이번 영상에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네이버, 구글, 유튜브 에서 검색할 때 우리 영상이 노출될 수 있도록 타겟 검색어별로 영상을 만들고 SEO 그러니까 검색엔진 최적화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타겟 검색어의 검색 결과 페이지에서 우리 컨텐츠가 노출되도록 하는 것은 B2B 마케팅에서 매우 매우 매우 중요한데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이버 구글에서 검색을 하면 요즘에는 영상이 검색 상단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고 유튜브도 구글 다음가는 검색엔진입니다 이렇게 각의 키워드별로 시청자가 원하는 영상을 제작하고 SEO를 적용해서 검색 결과 페이지에 노출시키면 해당 키워드를 검색하는 사용자들, 이미 해당 키워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정보를 검색하는 잠재고객들에게 우리의 콘텐츠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제가 딱 전문입니다. 요새 전시장 같은 데 가면 사람들이 카탈로그를 받지 않습니다. 무겁고 불편한 거죠. 그리고 이 스마트폰이라는 게 깨알같은 문장을 읽기에 불편한 부분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스마트폰은 영상이나 사진 컨텐츠를 소비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 편장에서 바이어가 관심 있어 하는 공정이나 제품이 있으면 딱 이것에 대한 짧은 영상의 링크를 바로 보내면 본다는 겁니다. 여기서 짧은 게 중요합니다. 길면 안 봐. 보아... 정리하면 영업현장에서 구구절절한 설명보다는 제품별 또는 공정별로 짧은 영상을 만들어 보내면 바이어는 직관적인 이해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것도 제가 전문입니다. B2B에서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납품하고 나서 사후관리도 중요합니다. 제품의 사용법 교육이나 지속적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같은 사후 서비스가 계약의 주요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제품의 사용법, 수리 요령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방법 같은 고객 교육용 영상들을 만들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 구매 고객과의 지속적인 접점이 되고 만족도도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채널의 신제품 정보와 같은 영업용 콘텐츠나 회사와 고객의 훈훈한 이야기와 같은 허브 콘텐츠도 올려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할 수도 있는 거고요. 유튜브가 여러 점유율 지표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하는 현재의 매체 시장에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것은 B2B 기업에게도 필수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영상을 활용한 B2B 영업 방식에 대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말씀드렸는데요. 최근 B2B 마케팅에서도 콘텐츠가 중요한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어 한번 소개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있게 쓰는 댓글로 쓰지 말고 제게만 몰래 연락 주세요.